오늘 어? 학교 끝나고 PC 방 가서 리그 오브 전설 할 사람. 오자요, 어, 자요. 좋아, 리야 끼시고. 헤 <웃음> <웃음> 애들아, 너네 티어 어디인데? 어? 나는 브론즈 3이야흐 <웃음> <웃음> 브론즈 3딱 수준 나오주. 나는 실버 이거든. 오늘 PC 방 따라와. 내가 캐리해 준 나. 오. 어? <웃음> 진짜 벌레 냄새난다 <웃음> 뭐? 벌레? 야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너는 티오가 어딘데? 나는 그랜드 마스터야 그랜드 <웃음> 마스터? <웃음> <웃음> 거짓말 치지마 그랜드 마스터라면 프로게이머도할수 있어 뭐? <웃음> 요즘에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게임은 안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그랜드 마스터였다구 에이! 뭐야! 옛날 옛날 하는 애들 보면 다 못하더라! 맞아! 그런 애들 화들 보면은 아주 커진 말에 허세충이더라고! 허세충 에이 <웃음> 뭐래 이 벌레들이! 어? 오늘 PC방으로 따라와 이 버스기사 주익대님께서 너네들 티어 쭉쭉 올려줄게! 어? 진짜? 야, 너 오늘 티어 올릴 수 있는 걸까? 음.. 뭔가 의심스러운데? 너 정말 그만 맞아? 음, 그런데 마스터는 너무 허세가 심했나? 그래도 나름 왕견의 골드 티어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하지만 브론즈 실버쯤이야 쉽게 캐리할 수 있지 야 댕댕아! 속고만 살았어? 그 대신 오늘 PC방비는 내건 너네가 다 내라! 어, 그래 알겠어 내가 PC방비 내줄게 진짜 너 잘하는 거 맞지 늑대야 에이 진짜 내가 돌잔치 때 처음 잡은 게 마우스야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 아 맞다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데 얘들아 너네가 나한테 라면 좀 사줘야겠다 야 PC방비까지 내주는데 라면까지? 야, 너네 티어 올려줄 버스기 사님한테그 정도도 못 내줘! 그래, 맞아. 늑대는 나를 브론즈 탈출을 시켜줄 유일한 빛 같은 존재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사울게 아, 그래, 그래. 이모한테 라면을 갖다 바치면 티어가 올라간다고 아, 더러워. 응. 음, 종이, 저밥막볼수니까 말이야. 음, 음. 아, 다 먹었다. 얘들아. 버스기사. 준전 시작한다. 모두들꽉 잡아. 모델을 골리티어까지 올라간다. 준비되었지? 오, 이물놀리지잘 부탁해, 버스기사. 어, 어, 알았어. 자, 그러면 게임 시작. 어,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늑대야, 그쪽으로 가면 상대팀한테 죽을 거야. 아니, 푸른 짓 따위가 나한테 명명이야 이쪽으로 하면 다 죽을 수 있다고! 아니야! 그쪽에 적팀 다 숨어 있다고! 가지 말자! 베이보드들 주인이 부실골 벌레들아! 자, 간다! 펜타키로 보여줄게! 제압되었습니다. 어? 어... 어이, 아 우리 팀 진짜 뭐하냐? 같이 갔으면 다 죽이는 건데, 아! 진짜. 야, 내가 가지 말랬잖아! 거기 적팀이 있었다고! 아, 진짜 너 그만 아니지? 보니까 스킬이 길을 잃고 방향감을 상실한 채로 비틀거리던데 말이야? 그러니까, 브론조인 나보다 판단이 안 좋아! 너, 기어 거짓말이지? 니, 네, 손이 덜풀렸네 다시 한번 해보자. 에이, 됐어, 안 해! 아까부터 그리고 말끝마다 벌레벌레 벌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더 벌레인 거 알아? 벌써 다섯 번째너 때문에 지고 있다고 그래 이 벌레야 그리고 오늘 PC방비 라면값 어? 내일까지 다시 돌려줘 에이 뭐 치사하게 다시 돌려달라고? 에이, 이게 브론즈 실버 따윈 너네랑 같이 게임해주니까 나랑 비슷해 보이냐? 에이, 기껏 버스 태워줬다 진짜 이 버스는 무슨 다졌는데? 야 아정신 부리면 뭐가 달라지냐? 솔직히 네가 제일 못했어! 맞아! 내가 분석해본 결과 데미지를 넣은 양도 네가 제일 적었고 넌 그랜드마스터인은 상대팀은 브론즈고 어? 왜네가치는게 말이에요! 된다고 생각하니? <웃음> <웃음> 야! 그래! 니들 잘났다! 너네들 어머님! 그랜드마스터! 헐... 저 배드립했어 진짜 산넘네 진짜 게임도 못하는 게 놀아주니까 안되겠다 진짜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어 자 집에 있는 핵프로그램을 USB에 옮겨서 PC방에서 써서 내일은 내가 캐리한다 <웃음> 이 프로그램은 진짜 안꺼데리고 했는데. <웃음> <웃음> 아이, 애들아 어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어제는 말이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어제 게임이 잘 안돼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에 진짜 그래도 어제 하루종일 우리한테 벌레라고 부시해놓고 맞아 에이 진짜 미안해 오늘은 벌레라고 안 할테니까 PC방 가자 이번엔 내가 진짜 캐리해줄게 어제는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 손이 안 풀린거야 어제도 하루 종일 손이 안 풀렸다고 해놓고. 응, 음, 맞아. 아니, 이번엔 진짜,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보여줄게. 그만 실력을. 자, 뮤스비 꽂았고. 자, 그럼 얘들아, 시작할게. 이, 이, 큐큐큐큐큐.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지금 기회야, 기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펜타키 아는 자, 아는 자, 아는 자, 아는 자, 아는 자, 아는 자, 아 봤지 아는 잘하대하어는벌레라야해제벌안하다해놓미안하런해맞고아그왜다맞에 음. 아는 왜이래에력으로 그래? 증명했으니까 너네 벌 아는 자, 아는 자, 아는 자, 아는 자, 좀 갔다올게 에이, 진짜 늑대 녀석. 게임 좀 잘한다고 우리한테 막 말하고. 진짜 오늘하고 다시는 안할 거야. 어? 근데 리아야, 늑대 컴퓨터에 USB도 꽂혀있고. 게임 어... 화면이 좀 이상한데? 뭔가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말이야. 오? 어? 어? 야, 이거 게임 핵이잖아! 하 그럼 핵 써놓고 자기 실력인 척한 거야? 어 열받아! 참 교육 말이 없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에이, 기원하다. 에, 반레들 캐리 받을 준비 됐지? 에, 에, 에, 뭐야? 내 게임 계정이 왜 정지 당했지? 에, 아, 그리고 옆에 있던 USB 또 어디 갔어? 응, 내가 네 계정 신고했지 너이 USB 없으면 캐리 못하잖아 야, 그거 돌려줘 너핵 쓰고 자기 실력인 척하는 거 안쪽팔려?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야 친구끼리 왜 이래 내가 버스 태워줬잖아 버스는 무슨 무시만 했잖아 에이 에이 에이 이랑은절아야제에 갈래 음. <웃음> 그래, 너가 이 PC 에에서으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우으 잠깐 경찰서로 갈까요 안돼 으 <웃음> 영 <웃음> <웃음> 구독 병. 좋아요. 안녕